어 뭐야 어, 왜왜 넘어가 이거 새로 그려 주지 어어어 <웃음> 어, 어, 어, 서는 거 같은데 서는 거 같은데 자 그치 와나아 흐른들 흐른들 리와인드 핸드폰 게임이었나보지?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러브인 드로잉 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파란색 이랑 빨간색 공을 선을 이어서 만나게 하면 되는 게임이래요 요르...... 게.. 라고는 굉장히 간단하죠? 스팀에서 싸게 팔고 있길래. 너무 느려, 다시. 가라, 파란 공! 에에에에에, 에이... 기다려, 빨간 공. 어... 싸게 팔고 있길래 가지고 왔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음... 어디가 빨간 거? 어디가 아 한붓 그리기네? 이거 반드시 하나로 해야 되는구나. 도인 너무 쉬운 걸 어? 추가로 더 그릴 수 있잖아. 가라! 짱.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걸쳐놓고, 여다가 이걸 하나 더 걸친 다음에, 이렇게 후리는 거지. 뻑. 뻑. 아하하 그리는 거에는 제한이 없네. 그냥 막 하면 되네. 가라. 아. 톡. 아, 자기야, 내가 그리러 갈게! 어떻게 이게 레벨 8이지? 이렇게 안전탑을 쌓아놓고 쳐 어. 칠하고 칠하고 칠하고 <웃음> 칠하고 <웃음> 됐어 완벽해 이게 아닌데 됐어 응 좋아 공중에서 뽀뽀해버리기 너무너무 쉽구만 그리는 거에 횟수 제한이 없어서 쉽게 느껴지는 건가? 아, 뭐해 빨리 가? 너도 가 수줍어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가리겠 겟, 겟. 굴러라, 굴렁굴렁, 굴렁쇠 가라고. 끼이거는 뭐? 어, 뭐야? 어, 왜 넘어가? 이거 새로 그려주지? 어, 어, 어, 어, 서는 것 같은데? 서는 것 같은데? 딱! 그치! 뭐야, 이거? 버틸 수 있어? 이게 무게감이 있나? 물리엔진이 되게 탁월하다는 게 느껴지네. 와, 이거는,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고글을 만들어주고, 무거워지는 쪽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가네. 오. 이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쳐. 너도 쳐. 어디 가? 칠하고.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거 같다 이 걸어서 이렇게. 됐다 가어떻 <두기> 하지 이렇게 고정하는 수밖 없겠네 더잘 그릴 수 있어요. 완벽하지? 근데 이걸 못 보내잖아. 얘 먼저 보내버리자. 야야야! 야. 기다려봐. 오! 잠깐만. 조심 조심. 가라, 가리겠게엄된거 음. 아니야? 가이노만 가라고. 이건 바닥이 평평해야 딴 거는 대충 그려도 바닥은 평평하게 잘 그려야 된다고 만남의 광장같이 생겼네요 호롤롤롤 뭐야 이거 철창에서는 그려지지가 않는구나 대박 어, 구만 야, 이건 어떻게? 위에서 떨궈야 되는 거아니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 그러면 뭐 이렇게 그래야지 공을 보내버리자 저기로 가라 가라 제발. 너의 추진력을 믿어. 아니야, 돌아가. 돌아가. 의딜. 아, 망했어. 완벽해. 완벽히 갈수 있어. 그렇지. 된다 달려! 와, 이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얘를 절창 안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좀 커다란 음. 공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아 걸려버렸! 차, 그렇지. 아 좋아요. 저걸 굴러가라고 그렸냐고요? <웃음> 의득에 그렇게 지만 말을. 가라, 가리겠겠. 빠빠빠빠빠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역방향이네. 툭. 아! 하라 쭉켁 편안 동시에 떨어지면 되지 않을까? 멈춰 이놈아.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아, 제가 게임 제목을 안 바꿨네요. 다음 완벽하죠. 크으, 너무 잘한다. 뭐야? 이거 선이 끊기네. 저기 설마 걸리는 거야? 여기 가다가 멈추니? 선이 없어지는구나. 선에 닿으면 죽나 보다. 어디가? 아뭐 그래. 그렇게만 있어도 되겠다. 빨리 빨리 좀 가라. 툭. 됐다. 뭐 하세요? 여호! 좋아! 원을 그리는 것보다 약간, 어! 원을 그리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둥근, 그냥 선을 그리는 게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 어! 사랑의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 알았으면 사랑 안 하는 건데. 떨어질 것 같은데? 오 걸렸다. 아니 십. 야 됐다. 좋아. 내가 쌓아놓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지. 만나서 보고해. 이건 뭐야? 어쩌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안락,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뭐 하냐고? 할수 있어, 파란색!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그렇지! 뭐야, 이건? 혹시 기울어지나, 이거? 으면 보내봐. 그러네. 그럼 좋은 방법이 있지. 이게 못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네. <웃음> 잔뜩 쌓아놔. 절대 안 기울어지게. 뭐야 이거 왜 살짝 떠? 어이없음. 뭐야 뭐해 왜왜왜왜안 가? 하라고 됐네. 가면 되겠네 예. 안 돼. 어, 걸쳐졌네. 개이득. 아, 가 떨어져. 너도 아이고씨 각도가 이상하게 됐는데 파파 그래. 인생은 한 방이다 가자 따따. 따. 말리안 가나? 안 가냐고. 할래? 가만히 안 있어? 됐다. 예에. 야, 나 갑자기 현타 왔어.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웃음> 우리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죠? 레벨 몇 가지 있어, 이거? 어? 레벨이 1 0 0까지 있네? 그래 내가 지금 몇 가지 했어? 38? 여러분 졸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 졸고 계시죠? 내가 워낙 긴 영상을 한 번에 계속 올리다보니까 졸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와 이거 내가 그렸던거 다 기록되네? 대박 이거는 계속해도 더막 흥미진진하거나 재밌어지거나 하진 않은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게임이 있었다 라는것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게 그린게 남아있으니까 되게 신박하다 러브인 드로잉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혼자서 정말 심심할때 시간죽이기용으로 딱인것같은 그런게임 수고하셨습니다 녹화종료